바람을 보았습니다 언젠가 산계를 바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 그 자체로서 그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 숲에 우뚝선 나뭇잎이 산란되거나 목이 긴 원추리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 비로소 바람을 부었던 것이죠. 땀으로 젖은 내 살갗에 바람이 닿았을 때 이윽고 그가 바람이 되었듯이 사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나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그제야 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겠죠. 것이겠죠 사람도 바람입니다 때론 솜털처럼 때론 태풍처럼 불어와 살갗을 건들고 마음을 흔드는 당신이 나의 바람입니다. 당신을 통해 사랑을 배웠고 아픔과 그리움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불어와 비로소 내가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바람입니다 무시로 나를 흔들어 떨게 하는 모진 마력의 바람입니다.